m my 이번이 my PVP 미션 스탠드 요 그라운드 버스테이어 라이브 홀 스타우트 마치 우드를 1분 30초 동안 갖고 있어 라 여기 가서 2 3 4번이죠 그리고 3번은 나무 나무를 캐라. PVP <웃음> 미션인데 <웃음> 저기 저기 가서 나무를 나무랑 부쉬를 캐래요. 4번 리트라이브 어새플롬 스타워치 우드. 저 갖고 오라는 건가? 한번 가보죠. PVP 퀘스트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궁금하네요 어떻게 됐지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게 목표라고요 아 지금 시간이 떨어진다 오른쪽에 퀘스트 보니까 한 곳에 서있는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있는건가보네요 그럼 나무 캐 볼까? 동시에 진행이 되나? 어 뭐야 한방이야 왜 뭐지? 버그인가? 방금 저 도끼질 한번 했는데 나무가 캐졌는데요?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구나. 도착하자마시, 도착하자마자 시작해도 되겠다. 아 이거 PVP 퀘스트가 아니라 생활 퀘스트인데? 나무 숙련도 올리는? 내가 아이템 효과 이거 나무 한 번에 캐는 게 있었나? 아닌데 이 파란 불이 사번 캐라고요? 아 이게 어셋인가 보네. 그러네, 여기에 어셋이 들어있네 음... Deliver asset to drop location is... 어? 뒤에 있네요, 또 여기로 가라고 하네 바로 마을 가는 건 아닌가봐요 가는 길에 터키는 보이면 잡아주고 저기 또 파란 게 있네요 음, 되게 간단하네요. 이렇게 하면 경험치가 좀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만렙 때 포큰 채울 생각이면 이것도 나쁘지 않겠는데. 우리 신티케이트가 포트를 먹었네. 어, 엘도라도라는 서버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My b l a d 이네요. 한번더 받아볼까? 뭐 주나만 한번 보죠 2, 3, 4번. 스탠드 궤더. 어, 똑같네. 지역도 똑같고 똑같은 거 주네요. 이런 팩션 토큰노가 나는 건가? My blade, my blade. 네, 뭐 이제는 뭐 필요 없으니까 your next 여기까지 my blade, my life. Your next to our cause. 아 이러면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쾌가 리셋 되니까 우리 마을에 인플루언서를 못 올리고 그러면 전쟁 선포도 늦어지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구나 서로 방해하는 이유가 음... 이해가 됐다